안녕하세요. 윌리윌리 김밀리입니다 아, 정말 요즘 날씨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여름인데 얼굴 육수가 정말 쭉쭉 흘러요. 아직도 참고 계신다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꼭 필요한 여름 베이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아,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스틸라 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구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은 딱 토너로만 피부결을 정리한 상태에요. 아무래도 픽싱되는 베이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초는 조금 촉촉하게 해줄거에요. 먼저 미스트를 충분히 올려주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합니다. 어느정도 스며들었다면 베이스를 올려줄건데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을거에요. 바이올렛, 그린, 핑크 세가지 컬러의 컬러코렉팅 제품이에요. 울긋불긋하거나 칙칙한 피부톤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연출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이 깔끔하게 올라가는데 정말 가벼워서 세럼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매트한 느낌의 베이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초는 세럼 같은 제형으로 해주는 게 아주 찰떡이거든요. 그런데 톤보정까지 되니까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 후, 봐도 확실히 톤이 정리된 느낌을 볼수 있죠? 이제 파운데이션을 올릴 텐데 밤 타입으로 선택을 했어요. 컬러는 한국에 딱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옐로우 베이스의 제일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탄력 있는 쫀쫀한 제형의 밤 타입이라서 올렸을 때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얇게 표현이 되는 타입이라서 자연스럽게 피부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제품이에요. 그리고 쓱쓱 발라서 톡톡 올려주면 쉽고 간편하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타입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잡티도 좀 있고 여름 베이스다 보니까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컨실러랑 함께 섞어보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리퀴드 타입인데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크리미한 텍스처로 커버력이 어느정도 있는 제일 밝은 핑크 베이스 컬러입니다. 컨실러는 리퀴드 타입인데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크리미한 텍스처로 커버력이 어느정도 있는 타입이고요 컬러는 제일 밝은 핑크 베이스 컬러입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피부에 올리는게 좋고요 저는 좀 모공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라서 저처럼 모공이 있는 분들은 평평한 브러쉬를 사용할 때 세워서 모공을 메워주면서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우선 브러쉬를 올린 뒤에 쿠션 퍼프로 톡톡톡 펴서 바르도록 합니다. 잡히 있는 부분에는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서 톡톡톡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벼우면서 커버력이 있는 쫀쫀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피니싱 파우더를 올려줄 건데요. 브러쉬로 전체적인 컬러를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핑크, 바이올렛, 그린, 화이트 컬러로 얼굴 전체에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톤을 한번더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컬러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얼굴 부위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생기있는 피부 연출을 할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더 픽싱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얼굴의 외곽, 눈가, 눈썹, 콧볼 쪽에 이런 유분기를 좀한번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면서 얼굴 육수 없는 여름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거죠. 중요한게 마스크에 묻어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꾹꾹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마스크에 정말 묻어나지 않아요. 한번더꾹 눌러봐도 마스크가 깨끗하죠? 이렇게 여름 베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있다고 했죠? 우선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맞춰주시면 10분을 추첨을 통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